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전에 언약에 관한 영상과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 소식지에서 읽은 이제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성경을 북한어 성경으로만 교체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더보기란에 어느 분의 글인지 제가 올려놓을게요. 시작할게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다. 복 받은 사람은 그 령이 가난하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에 가난은 마음이 너무 가난하여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한계성을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만이 도울 분임을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은 지금 슬피우나 마침내 위로받게 되리라. 애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 때문에 울고 자기 죄에 대한 영적 애통,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상태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하니 마침내 땅을 상속받으리라. 온유한 자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자로 오래 참는 상태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나 마침내 풍족하게 채워지리라. 의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상태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궁휼을 베푸니 마침내 궁휼이 여김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돕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니 마침내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 마음이 깨끗하면 욕심이 있을 수 없고 두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깨어진 평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 순환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팔복은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순종할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완벽한 윤리체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약속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상수는출애굽의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율법 10개명을 받았던 언약을 선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산상수후는 새로운 율법이신 예수님이 출애굽기 19장의 장면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취임사하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전에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했을 때 들은 그 언약에 관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과 연결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일반 성도들은 들어도 들어도 머리에 잘박히지 않는 게 언약이거든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 오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